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네 2021년 1월에 출고된 네, 산타페입니다 여 브라운 색상이에요 조금 희귀 색상인데 와 네, 2021 산타페 외관 한번 둘러보고 이제 또 주행 리뷰까지 한번 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SUV리뷰인데 기대가 좀 많이 되네요 자 여기 전면이에요 자, 전면이고 측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측면입니다. 자, 후면입니다. 그래서 측면에 후면 역시 디자인은 아주 좋네요. 이게 브라운 색상, 희귀 색상이라 좀 별로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색깔이 되게 좋아요. 다크 브라운, 이게 실제로 보면 밝은 느낌도 있고 조금 밝게 올려볼게요. 이런 느낌인데, 예 네, 이건 예쁘고요. 네, 역측면 가서 볼게요. 네. 바구 시도이 괜찮겠는데, 자 이제 버튼으로 내리는구나. 자 버튼 눌러서 내립니다. 아 역시 트렁크는 버튼으로 닫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2021년 1월에 출고된 산타페 가솔린 모델이고 2.0이에요. 2.0 모델 주행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를 좀 달리고 있는데 뭐 당연하지만 뭐 SUV를 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주행의 안정성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급가속하게 될 때도 이제 뭐 다른 차 같은 경우, 심지어 뭐 제가 타는 말리버 같은 경우도 막왠 하면서 나가는 감이 좀 있는데 그런 감이 없어요. 좀뭐 이렇게 묵직하게 급가속도 좀잘 되는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좀 제가 해보니까. 뭐 아무래도 핸들링 같은 부분은 사실은 어 실버레가 워낙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를 조금 느낄 수 있지만 뭐 나머지 주행하는 데는 사실 불편함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어 주행을, 주행이 을주행잘 되고 기능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뭐 가속이나 이런 거 전혀 문제없고 브레이크 훔치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아 그때 차를 구울 때 저는 저도이산 택배를 사야 했었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는 드네요 네. 그래도 굉장히 좋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이제 핸드폰 미러링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잘 호환이 돼서 지금 휴대폰이랑 이제 아이폰이랑 같이 이렇게 호환을 하면서 TM을 직접 주고 운전을 하고 있고 그 부분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차가, 뭐 옵션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차가 양쪽에서 붙었을 때어 이제 사이드 미러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경고등이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오토 스탑 기능은 사실은 이렇게 제가 타는 말리부보다는 수시로 걸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 유류비 측면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리고 SUV는 연비가 아무래도 기가 쓰는 보다는 조금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실내 이런 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 넓고 좋고 그리고 운전할 때도 뭐 이렇게 공간이나 뭐 불편함 이런 거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삼위 기능이 달쪽에 모여 있어요. 중성 버튼이 아, 여기 모여 있어서 일단은 기어는 버튼식으로 호환이 되어있고 그리고 이제 열선핸들. 아 저는 늘 느끼지만 열선핸들 같은 여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열선핸들 같은 여기 있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고 또 나머지 있던 거는 뭐불편에 이런 것들 딱히 없는 것 같고 아까 보셨겠지만 뒷좌석에 트렁크 열었을 때그 공간이 엄청 넓어서. 제가 봤을 때 진짜 이케아 같은 데 가서 뭐조그만한 쇼파나 가구 같은 거 사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공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지금 진짜 저런 거네 보시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행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 어, 왜 현대차에서 SUV에서 이제 산타페가 선로가 굉장히 높은지 잘알수 있는, 네, 직접 타보니까 네, 느낄 수 있었고 뭐, 뭐 정차 시뭐 미세 진동이나 뭐 이런 거 있다라는 이제 뭐 그런 결함이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보고 이런 것들도 많이 봤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불편함이 사실은 전혀 없어요. 그 근데 뭐 SUV의 가장 좋은 점은 또 안정감이죠 안정. 그 안정감이 또잘 전달이 되어서 굉장히 좋은 거 같고 그리고 안에 있는 기능성 부츠들도. 네, 굉장히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버튼식 결를 선호하지 않지만 이 버튼식 결 정말 굉장히 편리하고 뭐 이런 기능식 버튼들 한번 쭉 찍어주세요. 한번 좀 보고 안에 내부 인테리어나 디자인 편의성 이런 것도 사실 흠잡을수 없을 만큼 매우 좋다. 그리고 공간도 매우 넉넉하다. 뒷좌석 트렁크 공간이 넉넉해서 어한 가구 실을 정도 작은 가구도 충분히 실을 정도의 공간이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패밀리카로도 충분히 추천할 수 있는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뻔하지만 여기 앞에 이렇게 달릴 때 시속 지금 내가 얼마나 몇 킬로로 달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운전자에게 잘 표시가 되고 그리고 저번에 k 5 탔을 때는 참 사이드 미러가 진짜 주먹만 해갖고 보기가 힘들었는데 이거는 사이드 미러 크기도 딱 적당히 좋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뒷좌석에 앉으신 분도 딱안 좋으니까 공간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넉넉하고 네, 편리하고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 저는 왜 산타페 타는지 좀알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왜 산타페 타는지 잘알것 같고. 네, 아무튼 왜 산타페를 타는지 잘알것 같고 그리고 실내 편이나 이런 게도 좋고 기능도 좋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 적당한 수준의 SUV를 사고 싶다라는 부분에서 많이 고민하고 계신 분들 이 있다면 산타페를 선택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이한번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지금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편리하고 디스플레이를 해보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모니는데 미러링이 아주 잘 돼서 좋아요. 후미러링이 굉장히 드루임대. 잘 돼서 좋고 애플 카플레이로 연결한 드루임대. 건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리 뭐 이리 날씨도 나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조금 특이한 점이라면 깜빡이를 실수로 못 키고 옆 차선에 들어갔을 때 그때 경고음이 울려요. 네. 그래서 올바른 면접. 운전 습관을 들이기에도 네. 굉장히 좋은 기능을 또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잘 참고하시고, 어 저는 추천을 합니다. 저는 SUV를 사실 저 말리부 살때 트랙스 프로을살 것이냐, 아니면 말리부 살 것이냐, 아니면 동이 저쪽 산타페를 살 것이냐, 뭐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는데, 자돈 어, 주고 산타페를 살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차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근데 저는 체보레가 브레이크 담력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저는 좀 불편한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하거든요. 채보레 브레이크 탐력이. 아 근데 산타페 브레이크 아주 깔끔하고 밤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딱 적당한 담력을 가지고 있고 브레이크도 잘. 왼쪽 도로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470. 자 여러분 주행 리뷰는 사실은 그렇게 흔잡을게 없어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그 이제 외관이나 공간적인 장점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선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